여러분, 안녕하세요. 먹빌입니다. 오늘은 엘핑에서 나온 페이스 자동 건조 클렌저 제품을 리뷰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외관부터 먼저 볼게요. 핑크색으로 완전 이쁘죠? 브러쉬도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세모 헤드, 실리콘 헤드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헤드를 이렇게 앞면에 끼고 버튼을 눌러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세기가 두 가지로 해서 작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엘핑 제품으로 세안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세안을 하러 가볼게요. 요 미세모 헤드로는 데일리 클렌징할때 사용을 하고요. 요 실리콘 헤드 같은 경우에는 각질 케어 할때 사용합니다. 주에 2-3회 정도 이거는 실리콘 헤드로 실리콘 헤드로는 T존 부위랑 모공에 피지들을 잘낄수 있는 요런 부위를 미주로서 닦아줘요. 부위별로 부위별로 나눠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 미세모 브러쉬는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이 된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사용한 이 기기는 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수가 되기 때문에 물로 이렇게 깨끗이 씻는게 되고요. 샤워하실 때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깨끗이 입것 이렇게 엘핑 제품으로 세안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세안은 얼마나 깔끔하게 되었는지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지우개 패드로 피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세안을 마치고 나온 다음에 남은 잔여물이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깨끗이 세안이 됐기 때문에 남은 잔여물이 없는 게 확인이 되셨죠 손으로 세안을 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기기를 사용해서 세안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미세모들이 이 피부 안쪽까지 이런 모공 세세한 부분까지 다 청소를 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하게 세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세안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피부에 노폐물이라든지 잔여물이 다 식기기 때문에 여드름이 올라오거나 뭐 그런 게 확실히 줄어들어요 이렇게 하고 마무리해줬습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모공 속이 깔끔하게 잔여물 없이 깔끔하게 세안이 된게 확인되시죠. 테이블 콘도 이렇게 있고. 붙주시고 제가 충전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충전을 하게 되면 오케이. 충전이 완료가 되면요. 자동 절전 모드가 되기 때문에 이 기기를 올려 놓으셔도 절전 모드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충전이 필요하지 않으실 때도 이렇게 올려놓을 상관없어요 굳이 손으로 세척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기기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클렌징 하시고 트러블 없는 피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유용한 홈케어 기기 제품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